여기 엄청 뛰어 아 진짜 봐 안녕하세요 에너지언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아세요? 바로 11시 18분 이에요 어 운동 갔다왔는데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닭짬뽕을 먹어볼까 합니다 이 불닭짬뽕은 진한 고기 육수에 불닭의 매운맛이 가미된 매운맛 고기짬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후레이크에 고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고기의 진한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불닭도 이렇게 국물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막 집에서 고기짬뽕 생각날 때이걸로 같이 먹어도 될것 같아요. 그럼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. 우선 제가 조리는 해왔어요. <웃음> 내가 뭔가 색다른 레시피로 하려고 했는데 아시죠 요리 못하는 거. 그래서 그대로 끓여왔고요. 맨 마지막에 요 조미유만 넣으면 된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조미유를 넣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근데... 이렇게?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장난 아니다. 여기, 진짜 고기가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. 고기가. 들었어요. 국물도 한 번. 아! 불량이 나. 응. 불량이 나는 그런 고기장 보인데 깍두기도 준비했습니다. 지금 배고파가지고, <웃음> 내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. 한번 먹어볼게요. 맛있겠다. 아, 장난 아니다. 아니.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데? 그냥, 저는 그냥 일반 그, 불닭, 불닭 한 명인가? 보고 생각했는데, 어, 불량도 나고, 면발 엄청 묻죠? 아, 이거 진짜 막. <웃음> 그렇게 맵진 않고, 음, 까르보 불닭? 고롬 느낌의 매운 정도예요 그래서 매, 매운 거잘못 드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진해 엄청 진해 음? 고기 이렇게 많이 들었어 음? 이야밤에 야식으로 먹는 짬뽕의 맛이란 와 불닭은 어디까지 나올까 음? 진짜 분량이 진짜 엄청 죽여줘요. 음. 음. 아. 우리 중국집에서 고기짬뽕 있잖아요, 차돌짬뽕 같은 거. 거 그렇게까지 안 가도 돼. 맛이 진짜 장난 아니야. 와, 고기육수가 이런 맛이구나. 와, 장난 아니다 진짜. 음! 라면 한 그릇 순삭인데요. 네 여러분 제가 야식으로. 불닭짬뽕을 먹었네요 역시 야식에는 라면이다 근데 이게 라면 같지가 않고 진짜 짬뽕 같아요 고기짬뽕 와 고기 후레이크가 진짜 많아서 그런지 고기 구수가 엄청 진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운맛도 엄청 깔끔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불닭으로 끓여낸 진한 고기짬뽕 웬만한 중식당에서 먹는 고기짬뽕 맛이랑 되게 비슷해요 와 와, 집에서 이런 맛이? 그리고 맵기도 어, 우리 불닭볶음면보다 한 단계 좀 아래인 약간 까르보 불닭볶음면의 그런 맵기거든요 그래서 매운 거잘못 드시는 분들도 되게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맛있었어요 어. 나는 처음 먹을 때그 불닭 맛보다 약간 불량, 불량이 싹 코에 탁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중식집에서 먹는 그런 짬뽕 같아요 이 제품은 그 삼양 스토어 있잖아요 맛샷 거기서 판매하니까 그거는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둘게요 그럼 오늘도 정말 잘 먹었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